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정보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눈에 확 띄는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자료인데요 내가 전달해주고 싶은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텍스트와 도형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효과는 네온 효과입니다 이 네온 효과를 활용하면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줄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을 해야 되겠죠 일단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삽입 이거 그림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집어 넣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강아지가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뒀냐면 피사체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내용이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를 배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를 조금 더 축소를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는데요 약간 축소를 시켜서 이미지를 대각선으로 일단 크기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미리보기가 보이죠 이 미리보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 오른쪽에 내용이 집어넣기 좋게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자르기를 통해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 주신 것이 좋아요. 자, 상단에 그림 도구 서식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자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검정색 바가 생기는데 대각선에 있는 검정색 바를 움직여서 뒤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잘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바깥쪽을 눌러 볼게요. 톡 그러면 내가 작업해야 될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미지의 배치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다가 내용을 넣을 건데요. 그냥 내용을 넣게 되면 잘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지의 색깔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약간만 넣어줘야 할것 같네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한 뒤에 여기 이렇게 쭉 크게 그려줍니다 이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그리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줄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그라데이션 중지점 중간에 있는 이두 개의 중지점은 삭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전부 다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후에는 한쪽에 있는 검정색 중지점을 투명도 100%로 해주게 되면 어, 어느 방향이든 밝았다가 갑자기 싹 어두워지는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방향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상단의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두워지게 끔 하려고 하니까 요렇게 배치를 하면 오, 오른쪽이 오 살짝 어둡게 변하게 되면서 조금 더 내용을 집어넣을 었때 확실하게 눈에 띄게 보이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삽입 도형을 들어가신 뒤에 저는 여기에서 사각형 둥근 모서리 도형을 선택해 볼 거예요 선택한 뒤에 여기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렸더니 음, 색상이 내가 원하는 색상은 아니네요 일단 이건 무시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자 여기에 직사각형 개체를 그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텍스트 상자를 중앙에다 찍게 되면 여기 개체 안에 삽입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텍스트 상자는 슬라이드 바깥쪽을 선택하셔서 미리 2010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다가도 하나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텍스 상자는 위쪽으로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위쪽으로 복사시키면 끝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 아이콘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아이콘 삽입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피스 365 또는 오피스 2019 버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 기능을 통해서 삽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강아지를 선택해서 삽입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형태로 만들었고요 만약에 나는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플랫 아이콘 또는 Get Image Bank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단색 채우기 없음으로 갈게요 그리고 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효과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네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을 아무거나 넣어 주면 시 살짝 네온 사인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저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너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회색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 뭔가 진짜 네온사인 같은 느낌이죠 자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강아지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단축키가 나오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이 효과를 강아지에게 그대로 적용해 주려면 서식 복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서식 복사는 Ctrl Shift C를 눌러주신 뒤에 여기 있는 강아지를 선택하시고 Ctrl Shift V를 누르면 와 강아지에게 똑같은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도 되는데 지금 여기 강아지 속이 다 비치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단색채우기로 흰색까지만 치워주면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텍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텍스트는 흰색 그리고 텍스트 옵션 네온 효과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똑같은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체 다 선택하시고 그룹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Ctrl G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이후에는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애니메이션 눌러볼게요. 오 위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총4 개의 차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수직 수평 복사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 마지막 복사를 하면 끝나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길이를 조금씩 만 조절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줄이면 안에 있는 아이콘도 모양이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에 있는 도형 따로 움직여 주시고 하나하나 움직여 주시는 수고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하나, 둘, 셋, 넷 와우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도형에 네온사인 효과를 집어넣었더니 좀더 눈에 확 띄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되죠 내가 원하는 도형을 집어넣고 네온사인 효과를 집어넣게 된다면 다른 슬라이드보다는 좀더 확실히 눈에 띄기 때문에 내용 전달에 좀더 쉽겠죠?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